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제가 이번에 준비한 마술은요 바로 카드 a 애니 넘버 n 의 줄임말인 칸이라는 마술을 준비해 왔습니다 어떻게 하는 것인지 일단 보러 가시죠 네, 안녕하세요 고객님 반갑습니다 제가 이번에 준비한 카드를 일단 먼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스페이드를 제가 준비를 해왔는데요 일단 3스페이드는 제가 이렇게 옆에 다 두겠고요 이 3스페이드를 제가 왜 준비를 해왔냐 바로 관객님이 이제부터 3스페이드와 색깔이 같고 값이 같은 3클로브를 찾으실 겁니다 일단 카드를 이렇게 섞어 주겠고요 이제 어떻게 찾냐면 제가 이한 장씩 내려 두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원하시는 데서 스톱이라고 말씀해 주시면 되는 겁니다 스톱 여기요? 좋습니다 그럼 이 카드가 3클럽 이란 얘기죠 자 일단 이 카드 내려놓고요 일단 3스피드 보여드리도록 하겠고 관객님이 스톱하셨던 곳의 카드 바로 3클버 입니다 어, 네, 일단 이 마술은요, 같은 색깔과 같은 값을 가진 카드 두 장이 필요합니다. 저 같은 경우는 3두 장을 했으니까 이번에도 똑같이 3두 장으로 할게요. 자, 여러분들이 이 마술 하시기 전에 더블리프트를 할줄 아셔야 합니다. 더블리프트는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제 유튜브에 더블리프트 영상이 있고요 어, 더블리프트는 뭐 이런 식으로 하셔도 되고 제가 아까 했던 것처럼 이렇게 대충 해도 되고 뭐 별의별 방법을 사용해서 더블리프트를 해주시면 됩니다 자그 다음에 어, 더블리프트는 일단 여러분들이 다 아신다고 생각하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더블리프트를 하고 이렇게 내려놔 줘야 돼요 이두 장을요 근데 뭐 이렇게 멋있게 내려놓지 않아도 대충 더블리프트를 이렇게 한 후에 뒤집어 주고요 이 상태에서 이렇게 내려놔 주어도 됩니다 이런 식으로 대충 내려놔 주고요 일단 해법 영상이니까 이 더블이 깨지든 안 깨지든 이거는 제가 크게 신경 쓰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관객에게 멘트를 하면서 이렇게 카드 한장씩 내려줍니다 뭐 중간에 카드를 섞고 내려주셔도 상관없어요 계속 내려주면서 이제부터 아까 보여줬던 이 삼클로버죠 그러면 이번에 관객님이 스톱하신 곳에 삼클로버와 동일한 값을 가지고 동일한 색상을 가진 3스페이드가 나올 것이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 해주면 됩니다 그런 얘기를 하면서 계속 이렇게 카드를 내려주고요 스톱을 한다 그러면 여기서 이렇게 하는 거죠 엄지가 중간에 가고요 중지가 이렇게 와줍니다 중지 와주고 중지가 카드를 이렇게 튕기는 겁니다 이렇게요 이러면서 왼손의 엄지가 카드를 뒤로 당기는 거죠 그러면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요 여기다가 내려놓는 척을 한번 해볼게요 이렇게 이렇게요. 카드를 내려놓은 것 같죠? 자그 다음에 어, 원래 먼저 깔려 있었던 3클로 블루 보여주고 관객님이 스톱하셨던 곳에 카드 바로 3스페이드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주면 어, 굉장히 큰 효과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물론 마술사가 이 마술을 주도하지만 관객이 마술을 한것 같은 효과를 낼 수가 있는 거죠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봐주신 여러분들 모두 감사드립니다 저는 다음 영상에서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